저희나이에 별명이도 보여요. 동생이잖아 <웃음> 이름 바꿨어요. 네, <웃음> 네 축하해요. 축하합니 아, 아, 오늘 저의 나이입이 오늘의 게스트를 불러올까요? N.I.P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땡쟁쟁? 제일을 맞춰봐 나는 제목이라는데요 제1을 부르니까 상당히 부끄럽네요 다른 멤버는 이제 이름을 제이 이제 재빨리 부딪히고 제가 이제 되는 퀴즈를 맞추는 형제 게임입니다 아 제일사주 쓰는 말은? 제1 제1 제1 제1 제1 뭔가? 아쉽게 땡!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아 잠깐만! 정원! 가장 가장 정원! 쓰는 말. 네, 네. 성운! 성운! 성운! 네, 네. 성운! 네. 성운이 먼저 했어요 이거야어 여기! <믿> 리네 정원! 뭐지? 정원! 뭔지? 정원! 희승! 희승! 내가 희승! 약간 희승 좀! 희승 좀! 진짜! 나 여기서! 봉가가! 아 맞다! 정답! 아! 아, 정답! 아 맞다! 정답! 아 정답! 감사합니다. 빨땡 다음은 어떤 거죠? 네. 제목들이 하나같이 구수하네요. 어 박종성의 백일장. 백일장 백일장. 잠깐만요. 그래서 미리 작성한 삼행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야 맞아요!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어. 이거 는 식으로 쓸 걸. 아나 진짜 제대로 쓸 걸. 채점 기준은? 뭐든지 전다 하고 아, 있습니다. 감동이든 재미든 뭐, 뭐, 뭐 그냥 아, 센스 보고 감동으로 가야죠. 받은 충격만큼 충격만 받은 그대로. 아 그렇다고 아, 때리긴 그렇다고 그냥. 맞으면, 맞으면 힘든데, 너무 <웃음> 아프고요. 죄죄송합니다 셋, 둘 하나 따단 팍! 박종성 이형 아무 말안 봐요. 조안 봐요. 일단 시작 좀 충격적이에요. 조음 정말 정말 세계 조음 말이네요. 형성 성공하세요. 부디. 분빙이 저분 언제 땡! 오케이, 넥!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아, 진짜 잘, 어떻세요다 소지게 멋있다 와.. 표정에 집중해주세요 정마를 일으키는 미주 어, 비 뭐야 성성공하겠네오 성공, 다성공다 박종독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저건 아니에요. 박! 박카사탕처럼 프레쉬한데? 어, 오! 펀치완! 펀한완 어, 성! 성공하자. 네. 와! 아직 끝은 다 성공하자요. <웃음> 같이! 다 같이! 예 브로우! 방송 씹어갔어요. 감사합니오 이거는 저도 기대하시면 되네요. 제2의 어, 생일 쌍 차리기라는. 아. 그대로. 맞습니다. 또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왔죠.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손 대일 뻔 했어요. 이 네,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만드는 데 2분 아 20분 걸렸습니다. <웃음> 무려 이번에는 팀전입니다 야, 요즘들 팀전 안찍요 네. 네. 일단 팀은 이렇게 네. 니다 여기 둘, 네. 여기 둘. 라 이렇게 해 가지고. 라 네. 네. 네. 생일상 차지기. 자, 들어옵니다. 만들지 생산지 와! 야. 이거 와, 진짜 대박. 이거 아... 프레젠테이션 아, 해 주시죠. 저희부터요. 어. 네 이게 사연이 정말 중요하죠 <웃음> 이제 일단은 이거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내생이 네. 미역국인데. 아 내생이 네. 이제 <웃음> 제 생일이도 뭐예요? 쫑생이요 그래서 어, 이거 감성이 쫑생한테 선물한다고 해서 쫑생이 미역국으로 저희가 개명 이 바꿨어요. 이름 바꿨어요. 쫑생이 네. <웃음> 미역국은 제가 냈는데 네. 선우가 이제 생일 때는 역시 미역국. 미역국이지 않나 그래서 저... 선우가 맨 처음에 이제. 성계 미역국을 얘기하더라고요. 를 그래서 음... 어성계 이어 할 거면은 여기 좀 매생이로 가가지고 이름을 똥생이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똥생이 미역국 을탄생을 했습니다. 어. 상위력 점수 100만 점과 그리고 어 미역국이니까 생일 플러스 점수 100만 점과. 디스 점수 마이너스 2억점 주겠어. 제이처럼 이렇게 여러분 고급스러운 고급. 사람은 이렇게 고급진 음식 먹어요. 여러분들 있는데요. 자 봐봐. <웃음> 여기 뭐야? 쪽마늘 있죠? 스테이크. 쪽마늘 쪽마늘. 와 정말. 스테이크. 오 잠깐만. 제이가 저건 옥수수도 있어요. 야. 옥수수. 정수. 옥수수. 쪽수수도 <웃음> 있어요. 쪽수수. 쪽수수인데. 프랜드 제이. 그럼 일단 캡처, 뭐 캡처 타임. 3, 2, 1. 까요다 같이 J. h 어, J. 다 같이 J. J 하자! J. 와. 3, 2, 3.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